꼭 가야 됐지. 와우. 2층에 남아 있고요. 2층, 2층. 빠비. 아랙은이소를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마시 나 언니 아니다 1번이되 이거 이번이요할게요한 빠졌어 살려야 살려야돼 어이고 아이고 늦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내 그 점수 아 그거 이제 돼요? 네. 오. 스팟, 스팟? 그, 너무 많아.